정차 중 차량 하부에서 점검 중 추돌로 역과 사망 시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1가단 20244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교통재해사망보험 등을 가입하였고 망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량의 이상을 느껴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 차량의 운전석 및 앞바퀴 부분에서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중 화물차량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여 갓길로 진입하여 위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바람에 위정차 중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바퀴에 역과되어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장애보험계약약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니은 주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중 항공기, 선박, 철도에 의한 교통사고와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을 하였을 경우 매년 유례식 10년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이 에 500만원씩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이른바 주계약이라고 합니다. 기읗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법에 의한 차량 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매년 유례시 10년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이 돼금 500만원씩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차량 탑승 중 보장특약이라고 합니다. 비고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전항의 니은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그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망인의 사망이 전항의 디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망인의 사망이 망인이 차량 탑승자로서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당한 것인지 여부 위약간에는 탑승의 정의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교통법에 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하지만 도로교통법에는 탑승에 대한 정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탑승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자동차, 항공기, 기차 등에 올라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위 해석 기준에 비춰보면 망인을 차량 탑승자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할 책임이 피고에게는 없습니다. 유사 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